안녕하세요.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 핵심문장 읽기 두 번째입니다. 종의기원 2장은 자연상태에서의 변이입니다. 다윈은 먼저 유기체들이 과연 변이라는 것을 겪는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다윈은 1장에서 변이의 법칙을 언급한 바 있죠.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물림되는 변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유기체들의 변이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다윈은 박물학자들이 총 분류를 할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다윈은 왜 박물학자가 직면하는 총 분류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박물학자들은 왜 그런 어려움에 자주 직면하는 걸까요? 변이는 개체 간 차이지만 이 미세하게 연속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그 변이들의 어느 순간부터 다른 종이라고 해야 할지 경계를 긋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변이가 매우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이는 자연선택에 중요한 동력이 될수 있었던 거죠. 다윈은 말합니다. 변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변이는 자연선택이 작용해 누적될 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육생물의 개체 차이를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다윈에게 변이는 자연선택의 원천입니다. 더 정확히는 유전되는 변이가 바로 그원천이죠 변이만이 아니라 변종이라는 용어도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종은 동일한 개통집단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변이가 증가하면서 변종으로 분류되기에 이르고 더 나아가 아종이 되었다가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기합니다. 부모종과 변종, 아종. 그리고 새로이 부상하는 종 사이에 변이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변종, 아종, 종을 구획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박물학자들은 중간적인 형질을 가진 생물 두 형태를 유사하다고 볼 경우 하나를 다른 하나의 변종으로 취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밝혀진 것을 종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윈은 믿을만한 판단력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박물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만이 어떤 형태가 종으로 분류되어야 할지 아니면 변종으로 분류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같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박물학자들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네요. 결과적으로 박물학자들의 분류 결정 이후에도 그 분류가 의심스러운 변종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것이겠죠. 다윈은 변종의 원인으로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내에서 다른 물리적 조건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작용했다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부모와는 약간 달라진 상태에서 점점 더 달라지는 상태로 어떤 분명한 방향으로 구조적 차이를 누적시켜 나가는 자연선택의 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형이라고 부른 것이 있는데 이 역시 단순한 변이와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기형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종에게 해로운 또는 무해한 어떤 구조상의 상당한 이탈을 의미하며 대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기형은 대물림되지 않는 형태라니까 다윈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변이는 아니었겠죠. 이어서 변이가 너무 많아서 분류가 어려운 예시를 보여줍니다. 딸기나무속, 장미속, 조판나무속은 다변적이고 다양적인 속이어서 너무나 많은 변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종으로 분류해야 할지 변종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해 박물학자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앵초, 노란 구균 앵초, 황화구륜초 엘라티오르는 외형적으로 매우 다르고 제각기 다른 맛을 가지며 다른 향을 풍깁니다. 꽃을 피우는 시기도 약간 다르며 자라는 것도 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많은 중간적인 연결고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들이 잡종인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윈은 자신의 경험도 회고합니다. 수년 전 나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섬에서 서식하는 새를 서로 비교해보고 그것들을 아메리카 대륙의 것들과 비교해보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교한 것도 보았는데 종과 변종 사이의 구별이 너무나도 모호하여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놀라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때로는 자연상태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인간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을 경우 그 변종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떡갈나무는 아주 상세히 연구된 사례라고 하네요. 독일의 한 학자는 일반적으로 변종으로 간주되는 형태 중에서 10개 이상을 종으로 설정하기도 했고요. 영국의 식물학자들은 유럽산과 영국산 떡갈나무를 별개의 종으로 여기거나 변종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간 연구자의 특정한 관심이 종분류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윈은 이러한 사례들에서 개체들 사이에 미묘한 변이들이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박물학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근의 유기체를 연구한다면 종과 변종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유기체들의 변이의 양과 종류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여러 번 우리가 유기체에 대해 무지하다고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윈은 종이란 단지, 그 특징이 뚜렷하고 명확한 변종일 뿐이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 대한 나의 생각은 각 지역에서 큰 속에 속하는 종들이 작은 속에 속하는 종들보다 변종들이 더 빈번히 만들어질 것임을 예측한다. 어떤 속의 종들이 변이를 통해 많이 형성된 곳이 있다면 그곳의 환경은 변이를 일으키는 데 유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환경이 여전히 변이를 일으키기에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다윈은 큰속 내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진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다른 종으로 분기할 잠재성을 가지는 발단종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다윈은 창조의 행위로 생겨난 것이라면 적은 종을 가진 속보다 많은 종을 가진 속에서 변종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국의 식물과 두 지역의 딱정벌레 실험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양으로 큰 속과 작은 속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작은 속보다 큰 속에서 변종을 만들어내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변종은 부모종과 동일한 일반적인 형질을 가지므로 변종과 그 종을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변이가 증폭되면서 변종이 발생하고 변종은 새로운 별개의 종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종이 각기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이러한 유사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내립니다. 이상 과학기술학 연구소였습니다. 다음은 3장 생존투쟁입니다.